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오늘은 홍천 강변으로 차박 캠핑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겨 있네요. 큰일 났네. 저는 여기 보고 왔었는데 아... 여기 홍천강 용지 처음 보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캠핑이 가능한지 어쩐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문이 일단 개방되어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못 내려가게 잠겼습니다 여기가 전부 홍천강변입니다 홍천강변의 모곡반벌길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막혀있는데 어허 여기는 여기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 오늘 원래 계획했던 곳은 한몇 군데 갔었는데 전부 다 막혀있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곳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될런는지 모르겠습니다 차가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차가 빠지면 또 못가게 되는 거죠 참 길이 있나 안 빠져야 될 텐데 고불고불와 와, 여기까지 나가네. 여기 좀 여기까지는 나갈 수가 있네요. 아 근데 저빠질까 보군다네 여기도 완전히 강입니다. 강쪽이라서 너무 좋은데요. 아 노지를 찾았습니다. 아 여기 손자서 이렇게 캠핑하고 하네요. 아, 여기서 자 오늘. 거의 옆, 옆에 방해받지 않는 강가 노지에 도착했습니다. 음, 씻은 쌀입니다. 씻은 쌀이라도 한번 정도는 씻어내야죠. 그래도. 아, 오늘은 삼겹살 김치볶음입니다. 처음 들어본 이야기죠? 저도 제가 만들어 냈습니다. 내쉴 청양고 청국초 를 뿌려줍니다. 마늘 양념장입니다. 삼겹살 김치볶음입니다. 밥이 보온으로 넘어갔습니다. 아, 좋습니다. 야, 일단 배래도 밥은 <웃음> 된것 같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웃음> 비가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온도가 23.2도네요. 밤새도록 비가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왔을 때 보다 강물이 많이 불었습니다. 많은 비는 아니지만 비가 밤새도록 오다 보니까 물도 약간 황토색으로 변했습니다. 물도. 물이 도물 어제 여기까지 안 찼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델로스와 함께 합니다. 오늘, 음, 요거는 해장국입니다. <웃음> 양이 꽤 많은데요. 한 번, <웃음> 여기다. 두개 음, 정도 한번 해볼까요? 어쨌든 비슷하게 되어 갑니다. 음, 음, 음, 어. 계란후라이도 이렇게 되네요 음. 계란후라이 먼저 하나 먹어 볼까요 두판시스템하니까 뭐 찌개도 하고 계란후라이도 되고 하니까 <웃음> 편리하네요 김치를 안 먹으니까 너무 싱싱하네 음. 김치하고 계란하고 같이 먹어야 돼 오랜만에 술 먹었더니 <웃음> 맛있네요 국물도 좀 많은 거 같아도 あっまかれてな